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7시에는 초보왕과 함께 즐거운 골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풀스윙에 준화는 드디어 이제 이 작대기 샤프트 아니면 골프클럽을 휘두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뭐였죠? L2L! L2L은 스윙의 골격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스윙의 성격을 규정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알려주지 않는 교수에게는 절대로 레슨을 받지 말아라 라고 제가 영상을 만든 적이 있다고까지 설명을 드렸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어제 오른쪽 L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왼쪽 L에 대해서 배울 텐데 아, 왼쪽 L까지 배우면 연결하면 스윙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L2L은 이렇게 들면 L, 그렇죠그 다음에 왼팔이 펴지고 샤프트가 일자로 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도 L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L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손으로 당기면서 당기면서 중지와 약지를 이용해서 당겨 올리면서 L을 만들되 왼손도 좀 거들어 주고 반드시 이 오른 어깨의 모서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밑으로 가면 플랫 위로 가면 업라이트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지금 지난 시간까지 는 해봤어요 그리고 공도 쳐 봤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셋업을 했을 때 체가 놓이는 곳은 왼쪽 허벅지 왼손과 오른손의 이 뭉치는 반드시 절대 불변의 원칙 공이 저기 있어도 이쪽을 향하고 있어야 되고 이쪽에 있어도 향하고 있어야 되고 이 위치는 절대적으로 고수해야 한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왜 이게 원에 있어서의 손의 최저점 손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위치를 고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L 하고 이렇게 이렇게 스위치가 될때 스위치가 된다는 건 교차 잖아요 교차가 될때왼 허벅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제 백스윙 이란 말도 안 했어요 아직 오른쪽으로 가는 이 l 를 만들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왼쪽으로 가는 동작은 무슨 손이 한다고요? 왼손이 한다고 그랬죠? 이때 제가 무슨 손가락을 이용한다고 그랬냐면 들어 올릴 때는 이 오른손의 두 손가락이지만 이쪽 왼손으로 들어 올릴 때는 왼 엄지를 누르는 탄력으로 왼 엄지를 탁 누르기만 하면 튕겨서 올라가요 탁 누르면 튕겨서 올라가요 양손가락으로 들고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에 양손가락으로 들고, 왼 엄지로 누르고 하면 탄력에 의해서 휘두르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이쪽을 통과를 했지만, 여기에서 왼손으로 통과할 때도, 이쪽을 통과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면, 스윙이 되게 좀 그때부터 이제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이상하게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이 안 맞아요. 공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공 가운데 그리고 양손 오른손 양손으로 걷어 올리고 왼 엄지로 누르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런 공이 맞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거 어때요? 딱 통과가 이쪽으로 딱 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습관적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대칭의 개념에서 어깨 어깨 이제 지금은 손손 손. 오른손 두 손가락, 왼엄지, 오른손 두 손가락, 왼엄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손가락을 신경을 쓰지만, 나중에 이게 습관이 돼서, 여기 통과, 여기 통과, 여기 통과, 여기 통과.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 있으면 그 이렇게 세우고 그냥 대충 해도 돼요. 하지만, 숙이게 되면, 이렇게 드는 거는 스윙 모양이 좀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을 크로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과하게 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이 동작을 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뭐 어정쩡하죠? 그런데 숙여서 공에다 딱 놓고 하나, 둘 해서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어깨의 모서리를 통과하고 왼쪽에서 어깨 모서리를 통과하고 이때 통과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점은 왼쪽 허벅지를 통과한다. 여기에서 양손이 여기서 교차, 여기서 교차, 여기서 교차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잘한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밉겠죠? 그럼 안 예쁘지 그래서 여기서 교차, 여기서 교차, 여기서 교차, 여기서 교차, 여기서 교차, 여기서 교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어깨 모서리 지점을 통과해야만 정말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큰 실수가 나오지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거리를 낸다고 생각을 하면 뭐 제가 스윙 스피드도 여기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팔뚝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을 치는 것 같지만 어 소위 골프를 친다는 분들은 어디서 힘을 얻는 줄 아세요? 스위치 이 소리가 나는 스위치 구간에서 이렇게 손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지금 보면은 왼 손등이 앞에 있죠. 왼 손등이 앞에 있는데 스위치 때 오른 손등이 앞으로 오죠. 그럼 뭔가가 회전했다는 거죠. 이때 엄청난 힘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의 원천은 물론 몸을 쓸 수도 있고 다리를 디딜 수도 있고 굉장히 큰 방법이 있지만 처음에 시작은 L 하고 스위치를 하는 순간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건 나중에 어깨방향을 얼마든지 맞출 수 있으니까 스위치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스피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숙여서 공에 딱 놨는데 스위치를 일어나면서 공이안 맞겠죠? 공을 그대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 오른 어깨 통과 L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위치, 손목을 싹 덮는 이 동작에 의해서 여러분의 스윙의 운명은 결정된다는 라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딱세 점만 기억하세요. 오른쪽을 통과한다. 오른쪽 어깨의 모서리. 그 다음에 손이 바뀌는 스위치 지점은 왼쪽 허벅지 안쪽이다. 그리고 스위치가 되고 나서 왼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왼쪽 어깨의 모서리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아셨죠? 또더할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하면 되게 머리 아프니까 오늘 이것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까지 레슨을 보게 되면 이런 분들 천질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이 L2L을 연속 동작을 하면서 어떻게 이 다리까지 섹시하게, 아니 멋있게 만들어주는지 그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L2L은 어느 정도 끝날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인 스윙 모양을 들어가게 됩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이병호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